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어디 가죠? 오키나와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촬영장 오키나와로 가고 있습니다. 아. 지금 해가 이었, 이었. 뜨고 있습니다. 몸 앨범 조금 따뜻한 곳에서 찍으면 돌려서. <웃음> <그건 던져서 웃음> 올려... <웃음> 저는 일단 언제든 차안이나 비행기나 기차나 잠을 잘못 자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노래를 듣거나 진씨는 잠을 자고 있어요. 이대로 깨울 때까지 깨지 않습니다. 맥이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맥 맥머리. 머닝 먹었어요. 좋고요. 오랜만에 해외를 나가게 돼서 굉장히 떨리는 상태예요. 떨린다. 아, 숙면 취하셨잖아요. 무슨 체크를 해야 되죠? 눈 체크, 코 체크, 입술 체크. 어이가 없네요.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음식이라던가. 찾아봤는데 핫도그가 나올 거예요. 기대시겠수 있다. 예, 먹겠습니다 아, 에이 무슨 뭐, 아, <웃음> <잡았는> 떡이랑? 어말 떡이랑 젤리랑. 빨리 정한 번만 맞춰서. 여기다가... 핫도그 나와요? 아니요. <웃음> 한거이요 <웃음> <웃음> 젤리도 젤리도 와요 젤리요? 아니요. <웃음> <응>. 오늘 비행 <웃음> 시간은 2 시간. 그럼이 있다. 기내식 먹을 때. 네요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골목으 들어오니까 더 추운데 굉장히 설레요 지금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어, 좀 현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곳이라고 해요 라멘 사면 약간 국물 있는 그런 따뜻한 게좀 먹고 싶어요 여기는 공원인가봐요 공원 공원 공원 좀 차라먹고 뭔가 조용한 이런 골목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, 진짜 조금 기다렸네요. <웃음> 네, 한번 현지 맛집이라는 라면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가지예요 이렇게 생 요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요게 조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음, 스파이시 치즈. 우와. 안 되네. 이게 진짜 쉽게 한대. 맛이 안 느껴져요. 레몬을 넣어야 맛있네. 응. 그냥 뭐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<웃음> 야, 야. 야 여기 뭔가 해산물 티셔츠를 파나 봐요. 어 이거 보세요. 어 여기 귀여워. 어 귀여워. 아니 이제 이름 뭐지? 이 해산물. 내한전을한 이유가 있어. 오미야게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. 사람들 나눠주는 걸 좋아하지. 너무 귀엽죠. 옷을 살거봐 <웃음> 우리 지훈 짱한테 기타 피크로 이거 사줄까 만. 아, 오이시ですか? 오이시요 부탁드려요. 저가 일단 먼저 먹어볼게요. 제가 냄새 먼저 맡을게. <웃음> <웃음> 냄새도 안 나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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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블루웨이브 먹을까? 블루웨이브, 블루웨이브, 블루웨이브... 음. 여기가 어디야? 블루실블루실이 오키나와에서 어,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이라고 합니다. 솔직히 관심만 했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어떻게 디 가야 돼? 중간에 가... 아빠! 일본 분들이 특히나 많으신 것 같아요. 오 저렇게 나개개 저거 있겠다 정말 자연스럽게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다. 감동. 무 그런 건가? 봐이 맛은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나무 아니야?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나무. 짜리 애를 보고 싶어 음, 음 이게 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. 일본 특이하게 지역마다 유명한 그 맥주가 다 다르잖아요. 저는 근데 어지 모르겠더라고요. 따같은데 시작을 했는데요 뭔가 다사다담하게 재밌게 또 그리고 쇼핑도 많이 하고 어, 재밌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저희 그 정수TV, 정수TV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, 정수가 좋다면 정... 정수... 정수가 좋다면 다같이 좋아요와 구 좋아요와 구독! 좋아요, 구독.